안녕하세요. 최대현입니다. 오늘은 하체 운동 후꼭 필수로 해줘야 될 하체 스트레칭 세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. 언니 하체 운동하면 다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물렁물렁 하지는 거 아니에요? 라고 하시는데 땡! 노입니다. 실제로 하체 운동을 할 경우 근육에 많은 혈액이 몰리게 되어서 그 당시에는 붙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둘레가 약간 굵게 나올 수 있어요. 하지만 쿨 다운 후에 걷기 또는 스트레칭, 폭롤러 마사지 등을 하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. 오늘 하체 스트레칭 필수 세 가지 동작 꼭 기억하시고 하체 운동 후에 정리 운동 후에 잠자기 전에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이는 햄스트링부터 뒤 대퇴사두근 그리고 둔근이랑 엉덩이 근육. 많이 스트레칭이 있는 동작이에요 첫 번째 딥 런지 런지 자세에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쭉 앞으로 눌러주세요 천천히 하나 둘더 앞으로 셋넷 뒤꿈치는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넷 다섯 바로 그 상태에서 무릎을 붙이고 이번에는 골반을 쭉 앞으로 밀게요 쭉 스탑 천천히 계속 밀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초 더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! 해볼게요 뒤꿈치 땅에 붙이고 쭉 밀게요 골반을 앞으로 민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그대로 앉아줄게요 앉아서 다시 고관절 앞으로 쭉 밀게요 쭉 하나 둘셋넷 손으로 고관절을 쭉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밀어주셔도 돼요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넷두 번째 동작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고관절을 조금 더 스트레칭하고 허벅지 뒤쪽까지 이완시켜주는 동작이에요. 한쪽 다리를 앞으로 접어주시고 뒤쪽 다리를 쭉 펼게요. 그 상태에서 15초 하나, 둘, 셋, 넷 몸통으로 바닥을 쭉 천천히 누른다고 생각하고 일곱, 여덟, 아홉,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이번엔 더 시원하게 상체를 바닥에 천천히 내릴게요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15초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 엉덩이 사이드 부분이 많이 당겨줘야 돼요 아홉 열 하나 둘 셋넷 다섯 천천히 올라올게요 이번엔 반대 가볼까요? 그 상태로 상체 세우고 시작해볼게요 천천히 바닥을 누른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초 더 하나 둘 셋, 넷, 다섯. 이번엔 상체 숙여볼게요. 천천히 내려가서 15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천천히 올라올게요. 네.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동작 지금 약간 하체의 엉덩이 부분부터 많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시죠? 하체에우리가 근육이 많아서 많이 수축되어 있고 그만큼 많이 이완시키면 되게 편안하고 가벼운 다리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동작은 다리를 위로 해서 쭉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줄게요 허리 세우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좀 괜찮은 분들은 종아리 그리고 발목 쪽을 잡으셔도 돼요 열열 어, 열 하나 둘셋넷 다섯 그 상태에서 바로 다리 접어서 한쪽 다리 세워서 가슴과 가까이 붙여서 15초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2나둘셋넷 다섯 반대쪽 해볼게요. 한쪽 다리 쭉 펴서 이번엔 저도 이쪽 잡고 15초 1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번엔 다리 접어서 세워줄게요 그리고 가슴 쪽으로 가까이 15초 시작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마지막 5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네. 조금 다리가 가벼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체 스트레칭은 정말 정말 필수로 해주시면 좋은 게 하체에 많은 근육이 있는 만큼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칭 동작이 하체 혈액순환에 무척 무척 도움이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자주자주 자주 시간이 날때날 날 때마다 해주시길 바랄게요 파이팅 <웃음> 구독! 알림, 하체스테치 고고! 그럼 안녕!